여러분 오늘 코가 또 루돌프 마냥 빨개요. 그 전날에 열심히 짜냈거든요. 오늘은 얇고 착 붙는 파데를 가지고 왔어요. 컬러는 비투 색상으로 제 톤에 딱 맞아요. 파데 자체가 밀착력이 좋아서 둥글둥글 펴발라주면 그대로 착착착 붙더라고요.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이에요. 잘 뜨는 코 부분은 따로 납작 브러쉬랑 스펀지를 사용해줬어요. 다음은 한톤 밝은 B1 색상을 사용해 줄 건데요. 이번에는 아이보리빛 컨실러를 파운데이션과 함께 섞어서 사용해 줄게요. 눈밑 얼굴 안쪽에 전체적으로 넓게 고루 발라주어서 주근깨며 다크서클이며 커버도 해주고 얼굴빛을 환하게 밝혀줄게요. 오늘따라 불긋불긋 수줍어 보이는 코 부분도 커버했어요. 컨실러도 사용해 줄게요. 오랜만에 쓰는 캔메이크 제품이네요. 컬러를 적절히 섞어서 이곳저곳 보이는 트러블 자국들을 커버했어요. 어우 요즘은 글쎄 여드름이 안 나더라고요. 유후 행복하네요. 번들번들한 부분만 잡아주기 위해 파우더도 사용해 줄 거예요. 저는 겨울에도 유분감은 절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겨울에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파우더 처리를 살짝이라도 해줘야 해요. 항상 쓰는 이 3색이 쉐딩으로 쉐딩도 해줄게요. 부슬부슬한 블렌딩 브러쉬로 먼저 T존을 잡아주고 눈두덩이에 이어서 음영을 준후 납작하고 힘이 있는 코 쉐딩 브러쉬로 코끝과 콧대 모양을 잡아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넓고 부슬부슬한 브러쉬로 얼굴 외곽도 또렷하게 쉐딩을 해주면 됩니다. 얘는 치크로도 섀도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따뜻한 브라운 컬러의 제품이에요. 눈두덩이에 그냥 콕콕 찍어 발라서 펴발라 주었는데요. 와우! 굉장히 포근하고 소프트한 질감으로 블렌딩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언더에도 뭉침없이 펴바를 수 있었어요. 따뜻한 아몬드 브라운 컬러 섀도우도 사용해 줄게요. 아까 사용한 리퀴드 섀도우를 덮어주면서 음영을 살짝 더 잡아줄 거예요. 언더에도 도톰하게 그냥 깔아주세요. 촉촉하고 투명한 펄감을 가진 쿠퍼빛 글리터 섀도우를 눈두덩이 가운데에 뾰 발라서 펴발라주었어요. 역시 이런 펄감이 들어가면 진짜 텁텁한 느낌이 싹 사라져요. 오늘 아이라이너는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 건데요. 하나는 칠리 브라운 색상 라이너고요. 하나는 그냥 블랙 색상이에요. 이두 컬러를 믹싱해서 점막만을 먼저 채워줄게요. 근데 함께 받은 내장 브러쉬로 점막을 그리다가 아주 화딱지가 나가지고 다른 브러쉬로 바꿔버렸어요. 이번엔 칠리 브라운 컬러 라이너만을 사용해서 눈꼬리를 그려줄게요. 오늘은 좀 누가 위에서 잡아당기는 것만 같은 상승된 눈꼬리를 그려줄 거예요. 언더 눈 앞머리부터 눈동자 끝 지점까지 러프하게 라인을 그려서 채워줬어요. 이제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뷰러를 먼저 꼼꼼하게 잘근잘근 해주고 마스카라는 아주 살짝만 해놓고 갈게요. 낱개로 잘라놓은 속눈썹을 좀 빈약한 부분들 위주로 부분 부분 붙여주고 마스카라를 해줬는데요. 낱개 속눈썹을 붙여놓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아주 파워 넘치게 해주시면 안 되고 살랑살랑 해주시면 돼요. 이제 언더 속눈썹도 붙여줄 거예요. 이것도 하나하나 잘라서 부분 부분 붙여주었어요. 지금은 살짝 좀 무섭지만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질 거예요. 아까 사용한 쿠퍼핏 글리터 섀도우를 눈 앞머리 부분에 발라서 밝혀줄게요. 텁텁한 느낌이 훨씬 줄어들어요. 눈화장은 이대로 끝이고 아이브로우를 그려야 하는데요. 제가 모르고 리필만을 가지고 왔어요. 머쓱타두 이게 진짜 제 인생 아이브로우 제품 중 하나인데 글쎄 제가 본통을 놓고 오고 리필만 가져와서 네 조금 구질구질해 보이지만 아무튼 이걸로 아치형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 제품이 진짜로 하드한 질감으로 자연스럽게 샥샥샥 잘 그려져요. 다음엔 꼭 본통도 가져오는 걸로 오늘 블러셔는 두 가지를 사용할게요. 하나는 톤다운 오렌지 빛 블러셔고 하나는 아까 사용한 아몬드 브라운 컬러 섀도우예요. 이두 가지를 믹싱해서 바깥쪽 광대를 감싸며 뺨 전체를 넓게 물들여줄게요. 얼굴 안쪽으로 너무 들어오면 얼굴이 칙칙해 보일 수 있으니 조심해주세요. 드디어 레드립이 나왔네요. 좀 무거운 텍스처로 입술에 강하게 올라가는 레드립 제품인데요. 살짝 푸른기가 돌아요. 그리고 바르실 때브러쉬들을잘 활용해서 발라주셔야지 예쁘게 펴 발라져요. 이빨에 엄청 잘 묻기도 해요. 다 바른 후 휴지로 음빠빠빠빠빠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메이크업 끝이에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